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부라 투자연구소 주성희입니다 6월 넷째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이 많이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자질감, 절망이 아주 커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쉬고 네. 내일 다시 열리는데 또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또 한국 주식 시장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그죠? 네. 예, 걱정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하디슈에서는 자, 이 같은 계속 하락의 끝이 어디일까. 그것을 미국 S&P 500 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어, 미국과 한국의 양 주요 시장의 지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월 넷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이게 요즘 보면, 네. 뭐, 자이언트 스텝, 네, 네.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네. 또 이게 고물가, 또 최근에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뭐, 돌아가면서 빵빵빵빵 터트리고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같이 네, 네. 하고 있으니까 종 잡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일단, 이제, 어쨌든지 간에 뭐, 인플레이션이 그 중심 축에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네.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이언트 스텝, 즉, 0.25씩 그 금리를 올린 게그 상례인데 예. 0.25가 아니고 0.5도 아니고 0.75 해서 이제 금리를 이제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 이제 주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은 어좀 상승 흐름으로 음. 어 끝났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월요일은 이제 미국시장으로 오늘 밤 우리나라 오늘 밤어 월요일은 또 휴장이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연휴가 있어서 시기에 되면은 주식시장이 그~ 변동성을 축소한다는면서 음. 주식시장이 좀 예. 빠지고서 끝나는데 예. 어, 의외로 지난 금요일날 음. 우리나라 장이 끝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플러스로 끝나 가지고 예.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웃음> 그 기대감이 오는 이제 미처 깨졌고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이제 2,440 포인트로 이제 에, 끝났는데 에, 중앙 기준으로 5.97%지만 음. 코스닥은 더 많이 저기 예, 하락을 예. 해서 8.18% 예. 하락을 했고 역시 에,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겹쳐서. 어,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음, 예.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돈을 빼고 있는 것은 한국 외 다른 시장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조금 이제 매를 먼저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의외로 음. 어, 중국 시장이 이제 지난 한 주간도 강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아, 어, 일말에 좀 희망을 이제 불러 일으키겠지만, 음. 워낙에, 워낙에 지금, 아니,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동조화 현상 얘기도 예. 좀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최근에 어쨌든 영향력으로 보면 결국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가장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는 듯 합니다. 그죠? 네네.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 이제 21일이죠. 내일. 음. 우리나라의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예. 자, 여기에서 일단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지표가 대략 60억 달러 음. 수출이에요. 어, 정상 수지가 아니라 수출 자체가 아, 60억 달러 저기 그 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시간에 빌어서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글로벌 경제를 음. 가늠하는 5대 빅 지표에 예.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 어, 그때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주시장이 흔들릴 때 조차도 우리나라 수출 그 실적을 봐라. 아, 지금 경제가 경고하다 음.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린 예. 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아, 아니나 다를까 아,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이, 10일까지는 일단은 마이너스인데 음. 과연 1일부터 고, 11일부터 20일 사이에 회복했을지의 여부는 미지수이기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음. 많다는 것은 예. 결국에 있어서 어,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경기 둔화 조짐과 관련돼서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안 좋다는 건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서 음. 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조금은 어, 투자자로서 어떤 공격적인 행보보다는 어, 수위적인 행보를 좀 보이는 게 우리나라 수출지표 관련돼서는 해석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로전의 그 6월 이제 PMI 지수가 나왔는데 경기실사지수죠. 이 또한 여러 가지 상황상 나머지 지표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음. 이 지표를 바라볼 수,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긍정적인 요인을 또 찾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음. 여기에 덧붙여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은행권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발표가 됩니다. 예.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언제냐? 미국 시간으로 23일날 음. 어, 스트레스 어, 테스트가 발표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안 좋다고 했을 때 미국 은행이 부도가 날수 있을 것이냐 음. 없을 것이냐 하는 거죠. 즉이 어, 얘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러한 변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미국의 은행이 파산을 할수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바라보는 지수이기 때문에 에, 글로벌 경기 침체 시나리오와 관련돼서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것이라 보는데 이 또한 현재는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음.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단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테스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네. 부도라는 미국은행 부도 테스트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네, 네. 좀 마음이 섬득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뭐 2008년 서브프라이 이기라든지, 뭐, 그 위에 여러 차례 음. 에,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나왔던 어, 단어이거든요. 예. 이런 것을 어, 봤을 때는 조금은 현재 이 국면을 만만하게 바라보면서 섣불리 좀 입지를 한다는 것 예. 자체는 조금은 자제될 분위기 아닌가 싶고요. 벨리에이션 예. 트랩은 어떤 말이죠? 벨리에이션 어, 트랩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 뭐, 투자 자료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그, 밸리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다. 예. 그래서 이런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에, 지금, 어 사도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종목을 좀 선별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그 밸리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 국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PER 또는 PBR. 음. PER은 어 주가 수익 비율이죠. 즉, 예. 현재 주가가 그 회사가 낼수 있는 수익이 몇배 거래되는가 그런데 코스피 전체의 PER은 10배 아래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별 종목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 PER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음. 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싸졌으니까 좀 사볼까 하는데 잘못한다면 은 어, PER의 분모에 해당되는 주당순이익이 음. 더 떨어져 버리면은, 예. 어, 당연히 주가가 더 빠질 염려가 있겠죠. 음.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향후 추정 이익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면서 종목 셀렉션을 하는데 좀 주의를 좀기울였수면 음. 어떤가 하는 것이 네, 벨리에이션 트랩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기업이 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하이슈입니다 끝은 네. 어디일까? 그리고 이것을 미국 S&P 500 지수, 한국의 코스피, 양국가의 대표 지수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이제 요, 저, 끝은 어디인가 하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어떻다, 이런 내, 내용은, 어, 벤코아브, 뱅크오브 아메리카에서 음. 지금 내놓은 자료입니다. 예. 이제 벤크 오버 아메리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한번 살펴보자. 냉정하게 이 순간에. 음. 살펴봤더니, 2021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충격이 오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20, 2022년 초에 보니까, 아, 인플레이션 음.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올해,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충격이 지속되겠구나 하면서 어, 음. 그 예상 시나리오에 비해서 더 강력한 금리, 금리 인상 예.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20년 상반기 음, 현재이죠. 음, 음, 그래서 예. 어그제 지난주에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과 유사하게 음. 금리 충격이 이제 시작이 이제 2020년 상반기가 됐는데 그럼 이런 상황까지 이 인플레이션 충격과 금리 인상 충격이 왔는데 과연 불황을 비켜갈 수 있을 것인가 경기침체를 예. 비켜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이 순간에는 좀 오만을 좀 버리고 음.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무엇인가 조금은 자제하면서 굉장히 심선을 숙고하는 마음으로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어 불안 충격이 올수 있을 것을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음. 상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즉 예. 오늘 하반기에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정도에 본다면 불황은 반드시 올것 같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불황이 왔는데 증시가 어 폭락을 하거나 증시가 음. 좀 나빠지는 쪽으로 가겠지. 이게 좀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지 않, 않냐. 그랬을 때 현재 S&P 500 기준으로 해서 한 3,700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이제 현재 3,700포인트인데, 음. 어,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언제 주식을 사겠는가 음. 했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게 3,700포인트 현재인 나우예요 예. 현재 주식을 사겠다는 게한 49% 음. 정도가 주식을 사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예. 예, 저기, 벤코가 안메리카에서 음. 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3,400포인트에나 대학 가서 사겠습니다 했더니 한 그게 한 15% 정도죠. 예. 그 다음에 3,000포인트까지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는 게 한 35에서 40% 사이에요즉 예. 지금 당장 사겠다는 게 전체적으로는 49%니까 가장 많기는 음. 하지만 3,400에 사겠다는 게한 15%대고 예. 3,000포인트까지 기다리겠다고 음. 얘기하는 것은 35%, 40% 사이의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렇다면 은 우리가 아, 인플레이션 충격이 왔습니까? 예스. 금리 충격이 왔나요? 예스. 불황 충격이 올까요? 아마 올까요? 그래 이제 높겠습니다 하고 아마 거기다 방점을 찍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은 그럼 언제 언제 진입하겠습니까? 하는데 이건 아직은 음. 엇갈리지만 현재로서는 그이전에 3,700이 절점이라고 논의하는 데서 이미 3,000포인트까지 후퇴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우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예. 거죠. 자, 그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네네. 각 지수, 아까 말씀드린 미국, 한국의 주요 지수 S&P500 지수를 네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난 140년간 볼때 이번이 제이 음. 어, 20번째 배어 마켓인데 지난 140년 평균을 봤더니 어, 37.3% 정도 빠졌다. 뉴마켓은 이제 20% 이상 밀린 경우에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음. 뭐 그런데 37.3%가 평균이네요, 평균으로 예. 밀렸는데 지금은 20% 약간 넘게 좀 음. 빠져 있는 상황이자 그럼 지금까지 빠진 만큼 정도 더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3천 포인트 기준으로 하면 예. 18%가 더 빠져야 됩니다. 예. 3 0 0 0 포인트 음. 기준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어,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뭐 얼핏 비슷하게, 그러니까 얼핏 비슷하게. 18%가 더 빠지는데 배어 마켓의 지속 기간은 289일이다. 음. 이걸 다 계산을 대응을 해봤더니 대입을 음. 해봤더니 저희 뱅크버 아메리카에서 대입을 해봤더니 어, 이번 약세장의 끝은 10월 19일이다. 음. 어, 무슨 자신감으로 예. 10월 19일이라고 습을 박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하락률이 37.3%이고 지속기간 289일을 그대로 칼렌더달력에게 대입해보니까 그렇죠. 저 그게 10월 19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10월 19일이고 지수는 그때 3점포인트다. 3점 예. 이렇게 지금 벤쿠버 아메리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끔찍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일기예보하고 주가 예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 일기예보는, 어, 예측, 예보관 10명이 다 비가 온다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음. 주가는 주가 예측하는 사람 10명이 다 3천 간다면 절대 3천 안 간다는 거죠. <웃음> 예. 아 무슨 얘기냐면 <웃음> 그것은 조금 희망적인 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 이제 일기예보관이 10명이 다 비가 온다고 한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음.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와 투자 심리가 투영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주가예측은은 어, 거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위가 음. 그것에 반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어 3000이 절정이야 그럼 나는 3050에 사야지. 예. 어 3050, 너 그래? 어, 나는 그러면 3100에 사야지. 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에, 3000이 절정이라고 한다면 은 절대 3000은 오지 음.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19일이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고 3층까지 음. 내려갈지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단 하나입니다 내려갈 가능성 시, 크다 그렇죠, 그렇죠? 음. 크긴 한데 현재의 이러한 투자 심리와 이런 행행하는 이런 많은 어 나쁜 것들이 음. 나쁜 것들이 현재 쏟아져 나올 대로다 예. 나왔다는 얘기죠 음. 이제 지금으로서는 어떤 희망을 주는 얘기는 안 하고 예. 있죠다 나쁜 얘기만 하고 있죠. 그 음. 그걸 다 나쁜 얘기를 하고 하고 있다는 건 예. 이제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도 한 번은 역으로 생각을 풀어봐 있지 않나 싶다는 대체로 거죠. 대체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가 또 많긴 해는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르겠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저도 할 수는 그렇죠. 없어요. 예. 모를 얘기이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 결국 좀, 지금은 모른다. 자, 그러면 예. 코스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PBR, 이제 주, 자산이, 음. 주가가 자산에 몇배 거래되느냐, 예. 보통 1배 아래로, 한배 음. 어, 아래로 떨어지면, 뭐 1.0 아래로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무조건 어, 예. 돈을 번다고는 얘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0. 어, 9,500까지 현재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단에, 돈을 버는, 본다는 그통설에 가까운 하단에, 지점에 와 있네, 요 그렇죠? 그렇죠. 어, 하단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0.95니까 조금 더 봐줘서 0.9배가 얼마냐? 하여튼 2,370이에요. 예. 오늘 지금 2,390으로 끝났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왔네. 그렇죠. 음. 어, 코스피는 이제 왔다고 보는데, 맞다고 아. 보는데, 이제 통상적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가 좀 있었냐면은 금융위기급 저기 상황이 정지가 된다면 음.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급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예. 때 PBR이 0.8일 배였어요. 예. 그리고 2020년 다는 코로나가 막 발생했을 때20 2 0년초 주가가 언제가 어느 정도까지 빠졌냐면은. 0.64배까지 빠졌어요 아, 그때, BBR이 PBR. 0.64까지 폭락을 했나요? 네, 폭락을 예.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0.64배, 0.81배까지 빠졌을 때는 음. 매우 매우 급격하게. 그렇죠. 예, 슬라이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예. 거예요. 예. 음. 이게, 그러고 나서, 바닥을 오랫동안 그렇게 횡보했다는 음.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무차별, 뭐, 로켓가 올라가는 음. 속도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올라갔다는 걸 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이때는 이제 다 V자 상승이라고 그렇죠. 이야기 한다, 그죠? 그렇죠. 이때는 어. V자 상승이었어요. 음. 자, 그래서, 음, 아까는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때, 어, PBR 0.95, 0.9를 음. 기준으로 해서 2370인데, 만약에 이제 코스피 순익이 이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음. 어, 순익이 15%가 15 줄어든다면, 혹시 20%가 줄어든면 현재는 뭐냐면은, 코스피 순익이 줄어드는 게, 고작, 많이를 음. 보는 게 1.5% 줄어드는 예. 걸로 나쁘게 본 케이스가 1.5에요. 예. 예. 그러니까 15에서 20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현재 그러면 2080에요. 음. 그러니까 코스피 순이익 기준이 15% 20%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음, 지금 우리가 PBR 0.9 0.8 조차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렇게 음. 했는데 과연 그런 저 아,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무역 실적도 좀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 만약에 순이익이 15% 빠진다 면 20% 빠진다면 저렇게도 가요? 예. 어, 뭐뭐안 간다고 얘기한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매우 우수한 얘기이니까 좀 사실은 이게 예. 숫자로 15% 20% 이니까 크지 않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물에서는 저 정도 빠지면 회사 망하는 겁니다. 망하죠, 망하죠. <웃음> 예, 예, 예. 자,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음. 아까는 어디까지가 빠질 것이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어 그려 봤는데 결국에 있어서 코스피나 이제 S&P 500이나 상승 키, 키워드는 예.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음. 언제 종식이 될 것인가, 유가와 달러, 유가가 언제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언제 약세로 돌아설 것인가, 음. 그 다음에 또 상승 키워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행책이에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왜 이제 중국의 부양책이냐면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이 음. 파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중국 경제가 선순환해서잘 돌아간다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의 전도가 높다면 결국에 있어서 어,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고 어, 유가와 달러 약세 이것도 우크라이나도 어, 영향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선거에 우위를 우일, 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음. 많이 있고 근데 중국 부양책은 지금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는 건 같아요 이런 부분이 에, 상승제 에, 키워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벤쿠오브 어,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어불랜배어마켓 지수 있잖아요. 황수와 예. 곰지수가 어, 지지난주에는 저게 0.2였어요. 0.2 예. 그런데 0.0 그러니까 완전히 곰으로 가버린거예요 음. 완전히 100% 예. 곰으로 가버렸어요. 그랬을 때 과, 과거에 0 0에 까지 떨어진 게 7번 있었대요. 음, 0, 이제 완전히 0으로 갔다 곰으로 갔다 는 거는 완전히 약세장으로 갔다 라는 뜻이군요. 100%, 100%, 100%. 100%, 100% 이, 이 그래프가 이쪽에 딱 음, 붙어버린 거예요. 끝에. 예. 맨 끝에 붙어버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가 없는 거죠. 더가려 여지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있는데 예, 예. 이 0은 곰, 예. 1은 곰 황소, 예, 예.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약세, 고모로 달라붙었다. 달라붙었요 그게 0 0이 예, 예. 0.0까지 예. 간 케이스가 과거에 7, 음, 7번 있었는데요. 음. 7번 있었는데 에, 과거에 7번 중에 음. 에, 3개 영으로간요 시점에 주식을 샀을 때 3개월 뒤에는 무조건 큰 수익을 거뒀다 음. 이것은 아주... 오늘 방송에서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웃음> 워낙 워낙 지금 투자심리가 안 좋고 이런데 이 얘기를 하는게 예.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예. 말씀을 드리면서 예. 어. 우리가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네. 시장에 약세장이라고들 하면서도 그 속에서 백화쟁명입니다 이런 예, 이야기, 예. 저런 이야기, 안전도 그냥 이야기 썰썰썰들이 예, 예, 중국의 예. 춘추 전국 중국 시대보다 더 하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있는 거죠. 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 저희도 자료가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예, 예, 예. 어떤 자료를 가져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랬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어 현재 있는데 음. 아무튼 이제 느낌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예. 금리 인 상에 따른 경기 침체, 음. 경기 침체에 따른 주가 폭락. 뭐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그런 시나리오에 어디쯤인가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다고 봐야 예.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뭔가 반전 크리거가 나올 수 있다면, 그 아까 예. 인플레이션 얘기가 가장 큰 축에 있으니까, 그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종전이라든지 무엇인가, 어, 거의 휴식기가 좀 와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어, 유가가, 약세로 다시 진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미국이 현재까지 올 연말에 기준 그, 중심 금리가 3.4라고 음. 얘기를 해서, 앞으로 네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데, 이게 대략 1.75% 올릴 거라고 음. 하는 부분들이, 어, 지금 얘기한 인플레이션이 자자수면 1.75가 아니라 그보다도 낮은 순으로 음. 갈 수가 있겠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어, 현재 또 다른 시나리오가 또 쓰여질 수는 있지만, 현재는 예.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음.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아어 그러한 일말의 가능성 속에서, 일단 희망은 있지만 어 너무 섣불리 음. 희망가를 외치면서 어 달려드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좀 불편함이 더 크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몇 가지 저도 같이 옆에 앉아서 진행을 하면서도 속으로 뜨끔뜨끔 놀랬던 것이 미국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자, 부도, 미국은행 부도, 그게 뭐 부도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네네. 그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 테스트. 자, 그것이 좀 속으로 썸득했고, 또 아까, 음, 과거에 이제 베어마켓의 평균 하락률을 볼 때, S&P 500이 올 가을 10월 달이나 되어야 3천0 그때까지 계속 떨어지나 싶은 마음으로 아, 좀 뜨끔했고, 네네. 또 지금 이제 마지막 자료 화면에 보면 항소곰 지수가 네. 완전 고으로 달라붙었다. 이때는 과거에 7번 있었는데 네. 7번 모두 지금 주식을 사면 네. 3개월 뒤큰 수익률을 거뒀다. 자, 이 네. 부분은 어쨌든 써질 수도 있으나 고무적인 것이고 또 어, 아까 그런 통계 이야기 했잖아요. 어, 지금 3,700에서 S&P 500 네네. 사겠다는 비중이 그래도 한 45% 예, 예, 그런데 예. 또 밑에 더 예. 바닥으로 사겠다는 것을 다 합하면 또그 정도 다 이것도 좀 비등비등하다.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거또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와 있다. 네, 네, 네. <웃음> 모든 것들은 다 나와 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아까 어, 항소곰지수가 제로다,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비관만 이야기한다. 그렇죠. 네. 이때는 또 냉정하게 과거를 보면 이때 서서히 또 오르기 시작할 때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건가 저건가 싶은 것들이 계속 오늘 자료에서도 어디 숙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투자자 분들도 지금 팔아야 될까, 또 지금 사야 될까,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뭐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돈의 질이 지금처럼 중요할 때가 없다. 신용이 아니고 내 돈이다. 기다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내 돈의 질을 중심으로 한번더 냉정히 보시고. 오늘 내용도 또그 돈의 질을 판단으로 내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